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총망랄, 고품격 전문 야매 채널, 야매 지식보관소입니다. 이번 편은 야매 문학관 선녀와 나무꾼 그, 그 3편이 되겠습니다. 당신을 찾고 있었어. 나를나를 도와다.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대체 무슨 일인가? 나무꾼은 그간의 사정을 설명하였다. 그는 웃으며 답했다. 하하, 점잖은척내빼다니만 결국 내 말에 들었군 그러나 잘 들지를 않았어 언제나 시간이 문제지 사람이란 언제나 시간 약속을 잘안 지킨단 말이야 시간? 시간이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아이가 몇 명이었나? 둘이었네 그게 문제라는 게야 내가 전에 말했잖은가? 아이가 둘보다 적거든 양손에 붙들고 하늘에 오를 수 있으니 아무리 마음이 아프더라도 셋이 될 때까진 참으라고 모르겠네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없어 정말 그런가? 잘 생각해보게 자네가 계약을 못하면 한 절반쯤은 내탓친것 같잖은가? 응하 아. 이보게 놀리지만 말고 진지하게 날 도와줄 순 없겠나? 난 정말 미칠 것만 같다고 아내를 다시 만나서 용서를 빌고 싶어 아이들의 얼굴도 사무치게 그립다고 거 얼마나 지났다고 난리인지 만 보자 그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네만 대가를 치게 될거야 자네가 바라는게 무엇이든 내 노력해보겠네 거참 성격 급하기는 여건 하고만 친구 내가 자네게 에뭘 바라겠나 우리 사이에 다만 자연이 바랄 뿐이세 인간이야 받아들이고 싶지 않겠지만 본래 무언가를 가지려면 다른 무언가를 내놔야 하는 것이 자연의 섬리란 말이지 사내가 따를 수 있느냐가 문제겠 는데 말이야. 그는 나무꾼에게 천상에 오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 산의 어느 깊은 곳에 맑은 샘이 하나 있었는데 금음날 밤이면 하늘에서 두레박이 하나 내려와 그 물을 퍼 올렸다. 그것이 하늘의 정원으로 이어져 있으니 나무꾼이 이를 타고 천상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사슴 가라사대 오래전 나무꾼이 선녀를 배신했듯 오늘날 선녀가 나무꾼을 배신하였으니 이제는 악귀가 맞아도다. 이번에 천국에 오르거든 두 부부 사이에 남은 감정이 없이 백년해로 할수 있으리라. 그러나 이를 위해 나무꾼이 치료할 대가가 있으니 즉한번 천상에 발을 들인 이후엔 두번 다시 지상에 내려서안 된다는 것이다. 결코 짧지 않은 고뇌의 시간이었다. 지상에는 나무꾼의 늙은 어머니가 있었다. 그러나 부인과 아이들에 대한 그의 그리움이 뼈에 사무치니 어찌할 방도가 없었다. 나무꾼은 결심을 굳혔다. 그는 금업날까지 모든 철를 마쳤고 들은 바대로 두레박을 타고 승천하였다. 천국 마침내 나무꾼은 천상에서 그토록 그리던 아내와 아이들을 다시 볼수 있었다. 어쩌면 그는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을 것이다. 지상과 같은 고통이 없는 세계에서 그가 사랑했고 그를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그러나 그럴 수가 없었다. 그는 아직도 사람이었다. 겨우 손에 나온 행복은 무뎌지고, 죄악감이 그를 짓누르기 시작했다. 마음이 무거워졌다. 날이 갈수록 점점 후회가 차오기 시작했다. 밤에는 잠이 들수 없고, 잠이 들어도 꿈에 어머니가 나타났다. 어머니, 세상에 홀로 남은 그의 어머, 홀어머니, 아까 내가 나를 버리는구나. 악몽이 그를 깨웠다 고통이 그를 채찍질하고 행복을 내몰었다 잠 못되는 밤이 계속되고 그는 의문에 휩싸인다 어째서 이렇게 되었을까? 바라는 게뭐엇지 무엇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 어째서 선대를 사랑하게 되었지? 왜 그는 짐승의 말을 따르게 되었을까? 난 그저 행복해지고 싶었을 뿐이라고 인간 효 혈육 정 금수! 상념이 휘몰아쳤다. 고통은 도저히 홀로는 이겨낼 정망 헤어날 수 없는 늪이 되었다. 그러나 그의 곁엔 가족이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선녀에게 자신의 고뇌를 털어놓았다. 선녀는 말하였다. 당신이 그토록 괴롭더라면 어머님을 뵈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정말이오? 네. 새벽이 되거든 제가 필마운을 속여 천마를 한필 훔쳐오겠습니다. 당신은 그 길로 어머님을 뵈러 가세요. 지상에 내려가거든 실수로 천마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주의하시고 다만 당신의 뜻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선택을 하란 말이오? 이곳인가 저곳인가 정말 기회는 이게 마지막입니다. 만약 지상에 발이 닿는다면 천마는 당신을 남겨놓고 홀로 올 것이오. 천상에 오를 수 있는 권리는 영영 일컴할 것입니다. 다시 이곳에 올라온다면 두번 다시 지상에 내려갈 수가 없을 것이고요. 무엇이든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겠습니다. 후회 없이 당신이 마음이 원하는 바를 이루시옵소서. 자, 이번 편에도 뭔가 생각할 것이 많이 나왔는데 이거 이구절어서 이 많이 본 거죠? <목소리> 人은何かの犠牲なしに何も得ることはできない 何かを得るためには同等の代価が必要になる それが 연긴술에 오케르 등가교환의 원칙이다. 하가네노 그 강철이 연금술사에서 근데 그 강철이 연금술사에서 주구장창 나왔던 그 등가교환의 원리는 사실 강철이 연금술사 내부에서는 오류가 없는 것처럼 나왔지만 음, 사실은 열역학적 관점에서는 오류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는 등가교환이지만 에너지 보존 법칙이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극장판에서는 그 약간 그거를 그 수정한 뭐 극장판이 나니 마지막 그런 문분이 있었는데 있었뭐 하여간 극가교환의 원리에 따라 나무 꾼은뭐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되면 뭐 우리 알고 있죠? 전래동화 한 번씩 읽었으니까 근데 뭐 기억은 정확하게는 안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4편을 보여주셔야 되고 어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좀또얘기치 못했던 변수 어머니가 나오죠. 어머. 어, 한국 남자들은 어쩔 수 없나 마. 예나 지금이나 응? 이동그 민담에서까지 응. 어머니가 또 다른 이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한 축이 되었어요. 응. 그한 축은 응, 다 알다시피 선녀였고또한 축이 그러니까 양대 그 기둥이 또 어머니가로 중간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이선녀와 나무꾼 이야기가 사실 그 한국 이게 있는 것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설화예요. 어, 그래서 여러 버전이 있고 유럽권에서는 이제 선녀 대신에 뭐 백조천여 그 전설이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어머니가 거의 등장을 하지 않아요. 어, 등장을 하더라 하더라도 이렇게 뭐또 다른 갈등의 요소가 되지 않고 스웨덴이었나? 하여간 몇몇 국가만 이제 어머니가 또 다른 그... 갈등을 유, 유발하는 그런 요소가 되로 쓰였다고 이렇게 해요. 음. 근데 여기서는 음, 우리나라 그 전통적으로 나왔다는 고부간의 갈등은 여기서는 전혀 없어요. 어, 선녀 어머니가 음, 어떤 갈등이 있었나? 이건 아침 드라마 같은 그런 건 없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불쌍한 나무꾼은 어, 어머니와 선녀 사이에서 고뇌를 하게 되죠 이런 게 꿈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해되죠?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중간자로서의 이 고뇌라고 할까, 갈등이라고 할까 이게 암시가 되는데 어, 천마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지상에 내려가거든, 그렇죠? 어, 인간은 천상과 지상의 중간자적 존재죠. 어, 그걸 지금 이거 상징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지상에 발이 닿으면 안 되는 거야. 어? 발이 닿으면 이제 인간 하계로 이제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천마를 타고 이 인간이 그 그리고 또 하나 중간자로서의 이 모습이 그 사슴으로 대표되는 짐승의 그그 뭐라고 유혹과 또 인륜으로서 인륜에서의 사이에서 또 고뇌하는 모습 이런 또 여러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는 뭐 사슴이 그 선녀와 나무꾼을 이어주는 그 매개체가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또 이제 나무꾼이 이제 심적으로또 고민을 하죠 이런 갈등 중간자로서의 또 이것도 갈등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좀골 때리는 게 짐승인 사슴말을 들으면 이제 선녀와 사는 거고 그리고 또 천상에 올라가서는 이제 뭐 인류는 져버리면 지는 천상에서 행복한 존재가 돼 아 이게 좀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으면서 하여간 더 재밌는 다음 편으로 4편을 기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즐겁고 유익한 일이 벌어집니다 라인나 right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